파워 파이트 천하제일 농구 대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파워 파인트 천하제일 농구 대회는 지금부터 7.3판 이상 승제로 진행됩니다. 3사 이전 윤성수 대 올지 오르식 프로 선수들의 요구에 의해 제작된 NBA 공식 인증 제품들은 오직 파워 파인트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대상 제품은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컬러의 게니스포츠 NBA와 게니슬리브 NBA 제품 그리고 다양한 컬러의 게니슬리브 NBA 팀에매죠 마지막으로 덕 노비치키 시그니처 에디션 전 제품. 자세한 내용은 파워 파인트 홈페이지나 하단 링크 참고하세요. 간을 좀 보시는 건가? 오오오 오! 각성해서 지금 오오오와와 이게 오! 웃겨 오! 오! 와 힘세 힘세 학다리 학다리 네 후후! 저거 뭐! 와! 오우! 후! 헷갈려, 헷갈 달 보여 줘. 합달 보여 줘. 아! 다 들어가 가지고 일반인이라니. 밖에서 보는 것보다. 리듬이 너무 좋고, 생각보다 돌파도 너무 빨라가지고, 더었네요 와와와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너무... 오오오나오오오오오오 언제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박타리! 박타리! 와! 와! 저거 다 들어갈 것 같아. 오! 오! 오! 와! 와. 와. 움직임이. 아, 벤, 벤. 오. 오! 哇好嘞好好好好好好好 wow. wow. wow, awesome. wow. wow, awesome. ah. 오 고우 오! 와! 와! 참! 와! 와! 아쉽다 와! 열심히 숨어 몽곤 선수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헤디테이션이 나 빠르더라고요 아, 좋아요 오. 네, 그냥 다행히 슛이 좀안 들어가서 음. 제가 이길 수 있었는데 밑에선 공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, 이게 너무, <웃음> 네, 너무 좋아가지고 오. 그래서. 그런 부분이 좀 고전했고 네. 결승전 올라간 선수들이 한국 선수여서 네. 3위까지 한국이 먹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어, 더 열심히 했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어제는 그 올지 선수가 네. 올지 선수가 좀다 네. 가지고 몰랐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우승 후보로 올지 선수를 꼽았거든요. 아, 뭐 한국 선수들은 뭐 다몸 좋고 힘도 있고. 음. 기도 부네 우리가 우리 애가 좀 많이 배우, 배워서 이제 하는 거죠. 아 예. 어? 네. 와, 와. 오, 오, 오.